안녕하세요 오늘의 밖에서 밥술 한잔은 춘천에 있는 상원의 닭갈비집입니다 원래 춘천 현지인들이 즐겨 찾던 맛집인데요 지금은 외지인들에게도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외지인들도 아주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메뉴는 닭갈비, 목살, 그리고 막국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또한 가지 유명한 것은 된장국수예요 지금은 분점이 3개 정도 더 생겨서 접근성은 훨씬 좋습니다. 어, 매주 월요일은 휴일이고요. 평일에는 5시에서 10시 30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1시에서 10시 30분까지 영업을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도 400g으로 푸짐해서 닭갈비 3인분의 막국수 그리고 된장국수를 시켰는데요. 정말 배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위치도 춘천역 인근이라 차로 5분 정도 그리고 자전거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춘천에 자전거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꼭 한번 들려서 단백질 보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원에 영화번 가면 순대국밥집 있다 응. 수원쯤 편하잖아 진짜 맛있는 거야 아, 진짜? 맛있는데 응. 먹다 먹다 찍어먹는 양파는 없었다고 <웃음> 어머니가 김치가 좋구나 찐대국밥? 대국밥도 다른 데보다 맛있게 담백하게 맛있게 긴 하는데 김치가 이렇게 음. 김치가 달다 어쩌다 근데 이제, 이제 양이 되게 많은 양이 많아 투샷으로 소원육증당이랑 저랑 같이 나오는데요 마치 형제 같네요, 남인데. 자 이거? 이렇게 올려요, <웃음> 어, 성장, 성장. <웃음> 음. 정말 맛있게도 먹네요. 아니. 아니, 판좀 갈아주세요. 아, 이기한판안 갈아요. 어. 타야지 밑에 안늘어 붙어서. 불판은 태우는 겁니다. 손이 바빠지고 있어요. 된장도 너무 맛있고요. 음. 광대가 승천을 합니다 고 음. 음. <웃음> <웃음> 막걸리에요 엄마, 뭘뭐 줄까? <웃음> <웃음> 아주 셋시터만 <셋이서만> 신이 났습니다 <웃음> 이 집에 자주 와도 된장국수는 저도 처음이었어요 국수만. 근데 나는 시이 하니, 난이거좀다먹어봐 된장찌개 남으면 소면 넣어가지고 그런 거딱그 맛입니다 완전 심심한 된장인데 국남맛도 나고 근데 시원하지 않아? 장 맛이야. 혼자서 다 먹네 아주 그냥. 음. 그냥 담백해. 음. 음. 고기에 곁들어서 오게 딱 좋네. 시래기 된장 국이 국수 말아먹는 느낌? 그죠, 오 완전 집된장 응. 음. 완전 시골 집된장으로 만든 시래기 된장. 이분 막국수도 맛있어요. 가격도 5,000원이랍니다. 막국수의 맛은 슴슴해서 더 깊고 고소한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매우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막국수도 혼자 다 먹네. 막국수에 고기를 짜 먹으면 입에서 육즙이 팡팡 터지는 게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왜 이렇게, 쉬지 말고 뒤집으란 말이야 타잖아 고기는 역시 손으로 뜯어야 합니다 아이 <웃음> 와, 현실하게. 와, 진짜.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한 번에 뺄까? 응. 이렇게 돌려서 뺄까? 네. 돌려서. 아, 돌려서. 돌려서. 지금 집어내면 넣어고 어떻게 바꿀까? 뺄까? 돌려. 돌려? 응. 돌려. 확실하게. 응, 돌려. 육즙남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매우 뜨거웠지요. 지문이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거한 번에 빼는 거여 되게 좋은 게 고기 한 덩어리에 갈비가 다 붙어있어서 좋아 시컷뜯수 있어 정말 바한 번, 한 번, 한에빼 춘천 닭갈비 맛집 평온의 닭갈비 좋아요, 구독 꼭!